나를 키우는 다짐 화는 저절로 우러나지 않는다. 자신이 화를 키우는데, 한 몫을 한다. 살다 보면 숱한 일을 겪지만, 화를 부르는 것은 알고 보면 의도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대하는 태도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나쁜 일을 당하면 불평을 쏟아내고 상황이 절대 호전되지 않을 것처럼 안절부절 못한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들은 낭패로군 하지만 이 정도야 잘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비관한 채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. 살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일어나는 일은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만 이를 대처하는 자세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. 누군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면 나는 늘 이렇게 되묻고 싶어진다. 무엇과 비교해서 왜 나는 그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왜 내게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? 이처럼 남들을 부러워하다 보면 정작 남들이 자신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된다. 세상에는 내 직업, 내가 사는 집, 내가 누리는 자유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다.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것들인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이만하면 나도 꽤 괜찮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.